안녕하세요. 향기 동동 디디 아로마입니다. 자 오늘은요 공기 정화 룸 스프레이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자 모든 용기는 소독해 주시는 거예요. 소독해 주세요. 음. 알콜로 소독한 그 스프레이 병이에요. 자이 병에 지금 제가 식물성 발효 주정을 넣습니다. 네. 한반 정도, 아니 반이거나 한 3분의 1 정도 약간 오일과 섞일 수 있도록 그 주정을 넣어주시고요. 그 위에 오렌지 에센셜 오일, 멜라루카 에센셜 오일,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을 차례대로 자, 떨어뜨리겠습니다. 자, 오렌지 에센셜 오일은 여섯 방울.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. 30ml 주정, 베이스에, 음, 베이스로 그 30ml 주정이 들어가요. 자, 거기에 오일을 섞어 주실 거고요. 자, 오렌지 에센셜 오일 6방울 섞었고요. 멜라루카 에센셜 오일 3방울 들어갑니다.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요, 사이프러스 에센셜 오일 3방울을 넣을 거예요. 그래서 총 12방울의 에센셜 오일이 들어갑니다. 자 30ml 주정에 12방울의 에센셜 오일이 자 오렌지 6방울, 멜라루카 3방울, 사이프러스 3방울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.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사이프러스 3방울 넣어주셨고요. 자 그리고 어, 나머지 부분은요. 다시 주정으로 채워줍니다 자 발효주정으로 채워주시는데요 자 용기를 꽉 차게 어, 채우지 마시고요 한, 한 10% 정도 이렇게 공간이 좀 여유가 있, 있게끔 좀한 10% 정도 남겨두고 자 이렇게 발효주정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왜냐면 스프레이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물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. 네 그래서 흔들어 주세요. 자 이렇게 흔들어 주신 다음에 자 집안에 좀 퀴퀴한 냄새거나 좀 공기정화가 필요한 곳뭐 신발장, 현관 뭐, 뭐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겠죠? <웃음> 네,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. 이렇게 천연 룸 스프레이 만들어 봤습니다.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공간 천하공으로 오셔서 자 이렇게 천연 제품 만들어 가세요. 쉽죠? 네.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